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이른차 부담보 특약은 없고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상위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6나 40948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개별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이륜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보험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이륜차 부담보특약을 할수 있는 보험인데, 망인과 피고는 위 이륜차 부담보특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위 이륜차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 피고의 보험 모집인 K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 약관과 다른 내용의 개별 약정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K가 보험 약관의 내용을 오인하여 위각 보험의 이륜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데에서 기인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고 망인의 고지 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을 해지한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을 뿐, 위 개별 약정에 관해서는 언급한 본바가 없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함을 연재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다가,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자 당심에 이르러 위 개별 약정의 주장을 새롭게 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사망의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과 피고가 1인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이 사건 각 보험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개별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운전자 보험의 청약소상 계약적 알리의무사항 제6항에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기재라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이그 아래에 있는 항목 중 이륜 차량의 무소유 운전아람이라고 표시한 사실 이 사건 보장보험의 청약소상 계약적 알리의무사항 제9항에 운전을 하신다면 차종 및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기재라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이 그 아래에 있는 항목중 자가용 수용차란과 영업용 화물 수용차란에만 표시하였을 뿐 오토바이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망인은 피고에게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의 예, 운행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가의 사망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k가 이 사건 가학보험계약이 생결 당시 망인에게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잘못 설명하였고 이에 망인은 오토바이 운행 여부가 이 사건 가학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사건 가학보험 청약서에 위강가항과 같이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는 망인에게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도 이사건 가학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 즉 부책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및 오토바이의 운행 여부에 관하여 부실하게 고지할 경우 계약 해지에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망인이 이사건각 보험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오토바이 운전 중의 사고가 포함된다는 점과 오토바이의 운행 여부에 관하여 부실하게 고지할 경우 계약의 해지에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에 관하여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 여부를 보면 망인이 2014년 4월경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사건가보험과는 별개의 다른 이륜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및이사건가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와 위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의 사고가 이사건가보험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가고보험에 오토바이 운전 중의 사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함으로써 이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한 이상 피고는 이에 관한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오토바이의 운행 여부에 관하여 잘못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사건 강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